저희가 이 전주 한옥마을에 도착을 했는데 지금 바로 도착을 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여기 분들이 거의 한복을 입고 돌아다니는 게 너무 부러운 거예요. Do you want to try Korean traditional hanbok? Sure. <웃음> 안녕하세요. 어머, 어머 어머 어머. They are the guys. 어머 잠깐. 아니 남자들이었어. 난 여자인 줄 알고. 아니 어머 나 잠깐만. 잠깐만. 어머 너무 이쁘게 생기고 여자인 줄 알았어요. 아니, 이거 너무, 너무 심한 복장 아니에요? <웃음> 아니, 이런, 아니, 이런 복장을 어떻게 생각을 하셨는지. 아, 저희, 기다려주세요. 오늘. <웃음> 아니, 벌써 팬들이 있네, 팬들이. 같이 찍으시려고요. 아기가. 아기가, 아기가 <웃음> 네. 팬이래요. 아이 기분이 어떠세요? 같이 찍어주는 기분이. 아유, 흐뭇하네요. <웃음> 와, 스타네, 스타. 와, 스타, 스타. 어머어머 야, 이거 돈 받고 찍어야 되는 것 같은데, 이거? <목소리> <목소리> 자 우리 제가 딱 보니까 대학생들이에요, 그죠? 네, 네, 맞죠? 맞아요, 대학 네. 대학생이 대학생이 네. 이래도 돼요? <웃음> 일로 오세요, 일로. 와. 어 여기는 그래도 자기는 막 호위 무사야. 자기만 왜 이렇게 멋있는 거 있어요? 여장하면 혀를 깨문다 그랬어요야 <웃음> <웃음> 혼자만 멋있고, 아니 왜 옆에는 이렇게 어우동들이 있어요? 아 저희는 그냥 온 김에 여행 온 김에 제대로 <웃음> 놀자 해가지고. 제대로 놀고 있어요? 네. I'm d o i n a YouTube channel, and <laughs> they're from America. They're like oh. ARMYs, BTS fans. Oh, b t p l a u s They're welcoming you guys. <laughs> What do you think about them? They are guys. Okay. <laughs> they can wear whatever they want. I think they all look really <laughs> handsome and beautiful in yeah. the traditional clothing. So. 너무 너무 멋있 o 는데요 Thank you. you. <laughs> <laughs> I know, I know. <laughs> I know, I know! Uh, oh, what do you think about them? I absolutely love it! I think, I think they look amazing, like... Are you sure? Oh, I'm very sure, yes. <laughs> very handsome, but yes. yes. Oh. oh! Don't be shy, don't be shy! You love them! Yeah, it's nice, it's cute. I cute. love it. Who is the, your favorite one? Um, <laughs> I don't know. <laughs> All of them? Just pick one. Oh, it's so hard. Um, I don't know. The one in the red. Red. I h i n k it's v e r 제일, o o d t i r e d I'm so sorry. Yeah. Thank you. Thank you. t h a y Thank you. t o a n y Thank you. o h y e a h 이걸 보 oh. you. 기남 a n 입고 o 다고 you. a n d o u t o o o h o h a y o h o o you. o y o o u t o h o o a o u t h e <웃음> 미국에서 온이 방탄 투어 하러 온 아미들 보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어 그냥 정말 한류가 진짜 외국 가서도 한번 느꼈었는데 엄청 오. 이제 퍼져 있구나. 저도 음. 모르는 연예인들을 다 알고 막 하셔가지고 맞아요, 맞아요. 정말 저보다 더 한국을 사랑하시지 않나. <웃음> 이제 다른 나라에 와서 이제 음악을 즐긴다는 게뭐 생각보다는 쉽지 않은 일이라는 그렇지. 거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보면 좀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BTS 화이팅! 코리아 화이팅! 예쁘다. 이화 고택 들어가 보겠습니다. 야, 오늘 여기서 자네요. 와, 예쁘다. 오! Hey, beautiful right? 오. 와, 너무 좋다. 어, 아니 뭔거 맞성? 와, 이 방이래. 와, 우리 방. 엄청 크다. 와, this room w e gonna say t tonight. Come o in. So beautiful. you know, we l e 문재인, is like our president now. 여기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묵으셨던 방이네요. 와, 이거 봐. Look at this. 문재인, he's a president now. Korean uh, president. 와, 우리가 어떻게 또 우리 문 대통령이 묵었던 방에서 묵게 되니까 기분이 좀 이상한데요? 와, 여기서 먹으셨구나 예! i to yeah. <웃음> 와. <웃음> 근데 여기가요. 향. 그향 피우는 그 냄새 있잖아요. 이게 좀 한국적인 향의 냄새가 이렇게 은은하게 퍼지면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g i n s e n smell. It smells like incense. Smells yeah. s s good. good. 와, 병풍도 있고. Yes. Yeah, we're gonna be like queen to <웃음> <dynasty. Come> <웃음> <웃음> 여기 앉아보세요. You sit h oh. e what do you think? This is really cool. <웃음> 여기 왕, king, queen. Yeah, ah, I'm yeah. I'm g o n be the king. <웃음> oh y hey, I'm okay. I'll be the king. It's okay, okay you king. h e Oh, you gonna be queen? <웃음> Fan, prince, oh, no, no, princess. princess, <웃음> <웃음> princess. <웃음> <웃음> 공, 공주 공주. Yeah. Oh, you wanna be prince? i uh, formerly known as r i t i n m e o r isn't 아 t I think people n t l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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고하습니다 고마워 고마워. 즐거어요어 안녕히 주무어요 아니 자, 아침에 자, 이렇게 이거 외국인 이 오셔서 네. 떡국 반절 비빔밥 반절 그렇게 했고요. <웃음> 이건 흑임자죽이에요. 아니 지금 이게, 이게 네. 아침 상 맞아요? 네. 꼭 네. 나눠서 드셔보세요. 선생님 저희 눈물 날라고요. 그리고, 어, 그리고 다음에 <웃음> 제식으로 네. 이거. 네. 흑인 가죽을 드세요. 다 이거 사둔이 농사지어서 보내온 좋은 재료로 하는 거니까요. 예 맛있게 잘 드세요. 네네네 <웃음> <웃음> 비빔밥을 나누고 <웃음> 난... <웃음> 와, 대단했어 <웃음> 와, 이게 웬일이야. 웬후깡이야.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하하하. <laughs>